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프니르산에서 30분 동안 사냥하여 습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프니르산은 가장 최근에 나온 신규 지역으로 계승자 30에서 32의 몬스터가 출현하며 상당히 고렙 몬스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장비가 있어야 원활한 사냥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몬스터의 등급은 강력과 정의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무래도 정의 등급의 몬스터가 더 많은 아이템을 드랍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모비 근처에 있는 키르바차 교단의 정의 몬스터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도핑은 기본적인 이 도핑과 달빛 담은 과즙 음료를 하였으며 사랑 특성을 들고 와서 자의를 하며 사냥을 했어요. 만약 사랑 특성이 없는 상태로 사냥을 하게 된다면 몬스터의 공격력이 너무 강력해서 한 마리 잡고 빵 먹고 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율과 사용하는 빵값도 못 벌게 될거예요 이프니르산에서 사냥하는 것은 사실 수입을 위해 한다기보단 나차쉬 증표와 피묻은 비늘을 얻기 위함이며 해당 아이템들은 이프나의 유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피묻은 나차쉬 비늘은 사냥으로만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2단계 이상의 운명 돌파석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무조건 닭살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이프니르산에서 습득할 수 있는 증오의 주머니는 비숙련 기준으로 120의 노동력을 소비하며 평균적으로 8골드 정도를 습득할 수 있어요. 사냥을 하다가 느낀 점은 자신의 무기로 추가 데미지를 입히는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몬스터의 상태창에 나와있는 방어속성을 살펴보면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는게 좋을 거예요 30분 동안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습득한 순수 골드는 1골드 64는 17동 이었으며 획득한 아이템은 피 묻은 나차쉬 비닐 36개, 나차쉬 증표 11개, 증오의 주머니 11개 그리고 명예점수 700점이에요. 몬스터가 매우 강력해서인지 획득한 아이템이 너무 적네요. 이프나의 유물성장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는데 70개의 나차쉬 증표가 필요하니 3시간을 사냥해야 겨우 하나를 살수 있어요. 증오의 주머니는 손재주 만숙이라면 72의 노동력을 소비하게 되며, 11개의 주머니를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 소지금액은 86골드, 63은 87동이었고, 소비한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10은 93동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30분 동안 83골드라니... 음... 이프니르 산에서 사냥하는 것은 골드 수입보단 증표와 비늘이 필요한 사람에게 추천하며 사냥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싫은 유저라면 파티를 구성하여 사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